전사가 아, 몇 가지 절차를 밟고, 이라고 저 본문에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 긴 시간이 에, 나한테는 더 부담이 돼. 에, 그래서 알맹이만 얘기할 작정으로 서로는 다 빼버리고, 어, 이제 마칠 때까지, 그저 어, 이 법상에 올라오면 바로 화음경 응, 직설로 들어가는 걸로, 어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어, 그래서 요점만 얘기를 해서 오늘도 한 4, 50분 정도 예정을 하고 어, 어, 그 대신 이제 요점만 이렇게 몇번 간추리고 간추리고 해서 꼭 여러분이 알아야 할 화음 어, 본문만 어, 가려서 이렇게 말씀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고 어, 어떤 기관에서 질서 전형하든 먼저 들여보낼 거, 야종 들어올 거, 어, 중간에 들여올 거 이렇게 서후 좌우를 가려서 불교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모두 이제 여러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제나름 대로 아함경을 먼저 본 사람은 중국의 아함경 을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버티리고 천수경을 또 이제 있던 사람은 마침 중국을 가니까 또 천수경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다가 버텨리고 이렇게 두죽박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질서전현하게 소생불교 대중승불교. 대성불교, 돈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 두족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정보기관이 없으니까, 아, 서로 이 정,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지금 마냥 텔레비라든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아, 저는, 어, 앉아서 가령 천수경이 들어왔다 하면, 천수경에도, 뭐다, 천수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아 살아서나 죽어서나 급락세계 가난이라 이런 말다 좋은 말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인 줄 알거든 이게. 응. 다른 경은 구경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리고또한1 0 년쯤 있다가 그런 게또 하나 들어왔단 말이야. 아또 가령 이제 아함경 같은 게 하나 들어왔단 말이야. 그 아함경 읽어보니까 또 아함경이 제일이라고 써 있거든 거기는 어느 경이든지 지가 제일이라고 써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또 그것만 보니까 아이고 이거 분류라고 하는 게참 좋구나. 아함경이 제일이다 이게. 이라고 또한 100년쯤 들어오니까 또 구사론이 들어오고 또뭐 원각경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이것이 한꺼번에 모조리 실서정현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아 그렇게 2년 있는 사람의 여행에 따라서 어 100년에 한 개씩 들어오고 200년에 한 개씩 들어오고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이렇게 이제 한5백한5 0가지가 된다 이 말이야 지금 해인사의 대장경이 거의 저 종류수 5천 한 300대 됩니다 예. 그니까 5천 한 300대가 먼저들하고 야전가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리를 해서 누가 갖다주는 게 아니라 아, 어떤 개인이 불교 신도 불교를 믿던 사람들이 뒤쪽 밖 쪽으로 이렇게 들여왔으니까 이제 중국에 앉아있는 사람은 혼란이진 이게 예, 처음에 한 100년, 200년까지는 무큰 혼란이 없었었는데, 이제 한 300년, 400년, 500년이 되니까, 법화경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화음경이라는 것은 들어오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다. 각각 제가 끔다 이걸 읽으면 천당에 간다, 극락에 예. 예. 간다고 하고, 전선 성부 해서 어. 성불 한다고 하고, 모두 다 써있기 때문에, 예, 어떤 걸 믿어야 한지, 그래, 이제 혼란을 가져왔어요, 이게. 예. 그래서 혼란을 가져오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지혜 있는 선지식들이, 예, 모두 견성들하고 한 이런 선지식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도저히 정리를 좀 해놔야지 도저히 안 되겠거든, 이거. 어,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요새는 말할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가 이 소학교 학생 정도면 어느 경이 좋다던가. 중학교 정도일 것 같으면 어느 경을 있는게 좋다던가. 고등학교 정도는 어느 경우를, 어 경우를 준다던가 이게 모두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요.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3만, 3천, 300년, 400년, 500년, 600년에도 늘 그런 게 들어왔는데, 맨 끝에 거의, 한, 한, 6세기 정도, 한 600년, 부처님 돌아가신한 600년 후에, 이화환병이 들어온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환경이 워낙 이 불투수가 많고, 어, 이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가지고선, 저, 저, 저 용이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지. 그것도 이제 단편적으로만 들어왔던 겁니다, 그게. 예. 네, 단편으로만 들어온 것이 이제 중국에 있는 학자 앉아서 이제 생각, 그런 걸 정리하는 학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건 여기 붙는 기로구나. 이건 여기 붙는 기로구나. 이계통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전부 정리를 해 놓은 것을, 그걸 교판이라고 합니다. 교판. 알아듣겠습니까? 불교 교판이라고 하는 게. 가르칠 교자 판단할 판자 아, 그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다, 나쁘다, 넓다, 아, 아, 좁다, 아, 또 어, 높다, 아, 또 어, 얕다 하는 합리적으로 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론화, 체계를 세워야겠단 말이에요. 요새 말로 말하면. 그 체계 세운 것을 교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알아듣겠죠? 어~ 그러니까 뒤죽박죽 불교를 얻어서 질서정연하게 순서 정연하게 불교를 아게 아니라 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알게 되니까 자연히 예 야종 들어온 건또 뭐건 불교를 치지도 않고 어~ 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한국에 들어올 때도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또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도 역시 그런 식으로 들어왔었는 말이에요 이제 예 이래서 그 판교를. 천태종에서는, 천태종, 음, 가령 천태스님 같은 분들이, 에, 전부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판교를, 어, 천태종은 이제 법파경인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그 교판을 세운 거지 말하자면 알아듣겠죠? 그것도 무슨 교판 세운 것도 누구하고 상의해서 무슨 위원회라든가 요새 말로, 어, 무슨 어, 불교 정의의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해시면참 좋은데, 옛날에 어디 그런 게 있나? 아, 서로 편지 하나 주고받는 것도 그저 몇 달씩이죠. 이렇게 걸리는 이런 세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때 그 이제 인물들이 나오면 말이지. 저 믿는 그그 그, 그 입장에서 그 교판을 짰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법화경 좋아하는 사람은 천태철학을 만들었고 화엄경 좋아하는 사람은 화엄철학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알아 듣겠습니까? 아, 그러고서는 이제. 어, 화엄철학을 만든 분들은 어, 지금 이제 화엄경을 본문하고자 하는 거니까 화엄경을 만든 분들은 또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어, 다른 종교를 전부 보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판교를 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판교도 거의 달라 이제. 그 이제 표준도 다르단 말이야 좋고 나쁜 표준도 달라 이제. 언어경을 느그 사람이 좋아했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단 말이야 이게 예, 우리 불교의 진행온 역사를 생각하면 참뭐 필연적으로 역사적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후인들은 어떤 걸 공부해야지 제일 좋은 게인지 알들 못해요. 내가 말한 듣겠죠 이거? 아 어, 어? 누구 말이 옳은 게지를 알들 못해요. 아 어, 그러니까 여간 지혜가 아니고서는. 아함정을 공부하는 게 불교의 진짜인지, 법화정을 공부하는 게 법교의 진짜인지, 예, 또 유마경을 공부하는 게 진짜인지, 한국에서는 또 그런 거다 집어치우고, 이제 참선을 해라 하니까, 선조를, 선종을 믿어야지 이게 잘하는 게인지, 이게 혼미하기가 짝이 없단 말이야. 알아듣겠습니까? 예. 이젠 그게 거의 정리가 됐어, 이제 와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2,500년이 되니까 이제 거의 그렇게 다 정리가 돼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어떤 게소생이다중생이다 대승이다, 어떤 게 선종이다 어떤 게 교종이다, 또 어떤 것이 전 넓은 분류다 어떤 것이 좁은 분류다, 어떤 게소생이다 어떤 게 대승한이다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게옳고 어떻게 하는 게 옳지 못한거다 하는 게 이제 거의 들어났어 이제. 내말 하나 듣겄죠. 이 말을 꼭 들어야 알아, 알아야 돼. 이거. 아, 알지 못하면 혼란 가져와. 여러분 지금까지 하던 어느 절에 가니까뭐 이게 좋다더라. 어느 절에 가니까또 저게 좋다더라. 가는 것만도 그런 말 한마디 해다 듣고 오니까 이게 좋은 게인지 저게 좋은 게이지. 예, 네, 고연이 한마디 어디서 들으면 그게 제일인 줄 알고 떠들어대면서 주죽박죽으로 어, 그저 어, 입을 벌려대고 하니까 이게 분류가 혼란하기가 짝이 없어. 요 이거. 이건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네. 아, 아. 아. 그래서, 아. 어. 매사가 그리 사례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볼것 같으면 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슨 장사를 하면 제일 좋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어, 어, 이익 낳는 장사를 모두 다 모여듭니다. 가령 음식점을 한다면 그저 미치지 않고 먹을 수는 있었더라. 하던데 전부 그저 상사만 어, 하면 음식점 개, 개점이란 말이야. 이게 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어, 그러니까 이제 어, 음, 음, 에이, 음식점도. 또 이제 먼저 하는 사람은 가령 비빔밥을 한다던가 무슨 국밥을 판다던가 이렇게도 해 이제 남지만 이제 그런 거다보고한 사람은 아이고 그거보다는 이게 더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무슨 요리집을 같은 걸 차린단 말이야 이러면 종합적으로 그러면 또 돈을 또 많이 벌고 이렇게. 많이 보고 맨 끝에 하는 사람은 먼저 한 사람들을 하는 걸 전부 종합적으로 보고 듣고 비판하고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하니까 맨 끝에 장사하는 사람은 완벽하고 돈도 잘 번다 이 말이야 알아듣겠지 <웃음> 종교도 그래 종교도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수백 년 동안 자꾸 들어오기만 하고 번역만 되고 어 이게 좋다고 하고 날라 들어오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이게. 예. 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밑댕계다 우리 어머니 밑댕계다 하는 건 무조건 그저, 그저 옳고 그런거 따지도 않고 따질 줄도 모르고 또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이 지금 이제 혼란 상태가 돼어있었지만은 어,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 그렇게 제멋대로 들어오던 불교가 제일 끝에 들어온 것이 화엄경이다 이 말이야. 아, 어, 그런데 화엄경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화음경은 아, 1조, 2조, 3조, 4조, 5조까지가 화음경은 아주 꽃을 피운 분이야. 완전히 화음경을 조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 현대 과학에서도 이 화음경을 읽고 논문을 쓸까 돈 박사하지 않은 사람이 못다는거요 알아 듣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에 이제 세계불교대회 마치고 이라고 좀 쉬러 미국에 갔었거든. 미국 하와이에 가니까 하와이 대학이 있어. <웃음> 하바이 대학이 미국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인데 그 국립대학은 이제 미국 사상을, 민주주의 사상을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하기 위해서 외국 학자들은 전부 불러다가 거저 공부를 시키고 학위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우리나라에서도 박사들이 많이 보내 박사들 을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학자들을 많이 보내고 이랬는데 가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 60, 70명 와서 공부하더라고 서울대학이다, 뭐 경제대학이다, 부산대학이다. 각 대학에서 한 그저 한 명씩, 두 명씩 차출돼서 국비로 어 와서 이제 그 하와이 대학을 다니고 있더라고. 어. 그 내가 가니까 이제 한국서 왔고 또불류 이제 법어서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연히 이제 서로 듣던 이름도 되고 하니까 자꾸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할거 아니겠어? 근데그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식 무슨 어뭐 박사 과정이다 그게 아니라. 아, 이제 연구생으로 갔다가는 그저 한 1년이면 논문 파서되면 돌아오고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 다 현지 교수로 있던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박사 학위를 다 얻어야 아, 되는 거니까. 근데 박사 내용을 쓰는 것이 이제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별로. 어, 공부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죠? 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다 들은 것을 강의를 모두 정리를 해서 논문을 다 만들어야 되겠는데, 예. 뭐, 지가 들으면 얼마나 들었겠어, 그거. 막상 이렇게 쓸, 써서 논문을 내려고 하니까 참 어, 속에 너무 벅차지. 이래가지고서는 우연히 이제 나를 초청을 해서 어, 불교 예의 좀 해달라고 하는 말,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환경 사상을 내가 얘기했어. 특히 이제 사사무에 법계 법문을 내가 거기서 좀 했더니 이 박사들이 전부 저녁에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 스님을 진작 만나시면 좋을 걸고 다 어, 논문을 써놓으니까 말이지 스님 법문을 되니까 내가 써놓은 이 이 논문이 아무 가치가 없게 돼버렸어 말하자면 전부 다시 써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와서 좀 물을 건 묻고 이제 이렇 하겠다고 하면서.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웃으면서 이제 어, 어, 지냈던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불교가 이제 발달된 과정도 그리어 어, 그래서 이제 1조, 2조, 3조, 4조, 5조까지 이제 제일 에, 다 책을 몇 권씩 다 내고 이제 이 화엄경에 대한 책을 이제 내고 이렇게 하다가서도 그 가운데도 이제 3조3조 3조 현소스님이라고 하는 게 아주 천재예요. 아 인양반에 거의 지금 이 화엄경 음, 화엄의 총지를 모두 다 아, 조직을 해놓다 실패한 분이거든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음, 이제 기현생이지 거의 그조 우리나라에 중국으로 화엄경 배우러 간 분이 누구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아, 이런 재인자 아,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 아니여. 아, 그래,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하고 둘이 이제 이 중국의 화엄경이 번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공부하러 가다가 저 만주쯤 가가지고서는 원효 스님은 난더안 가겠다. 아, 더안 가고 너만 가서. 아, 의상 스님하고 어~ 저 친구였던 모양이지 당신만 가서 공부하고 오너라 그니까 의상 그 선생님이 원효 스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아이 여보 기왕 중국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서 부님법을 받으러 가시면 끝까지 갔다 와야지 중간에서 어~ 이렇게 나오면 되느냐 이제 일하니까 원효 스님 얘기여 이게 예똑 띠기 들어요 원효 스님이 가다가 병에 걸렸어 요새로 바로 열병에 걸렸던 모양이지 밤새 근데 지금은 이제 가다가 주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교통이 편리하지만 옛날이야 몇단기 가야 집한채 있거나 말거나 할 정도 아니겠나. 그 가다가 이제 컴컴하면 아르서나 그저 이제 노숙해서 이제 어, 이제 들어놓고 자고 일하고서는또 이제 걸어가고 걸어가고 이제 이런 시대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제 노숙이지. 아무 데나 그 길가에서 펑펑한 데 찾아가지고 이렇게 저를 이제 찾아가 보니까 밤중에 이제 열이 막 고열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걷잡을수 없단 말이야, 이 양반이. 응. 그러니까 이제 열이 나면 목이 탈거 아니겠어? 그 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는데, 이놈뭐 물이 어딘지 지금 마냥 전기가 있어. 무슨 후라슈가 있어. 뭐가 있어. 성냥이 있어. 그러니까 캄캄하니까 이거 더듬는 거야. 그냥 그 자던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물바가지 같은 게 하나 보이거든요 이제. 물바가지가 그니까 물바지가 보이니까 물바지를 틀어가지고 우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그냥 마셨지 인제마시고서 나니까 아 그게 금방 병이 나 어떻게 된 건지 그니까 콩컴하니까 무슨 물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이제 병이 나니까 자 하루 저녁 자고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웬걸 바가지 물이 아니라 해골물이야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막 두고만 아무렇게는 파묻지도 못하고. 몇백 년도 왔더니, 이제 해골 그멧이 돌아다니다. 마침 해골이 이렇게돼 있으니까, 비가 오니까 거기에 물이 고일 거 아니겠어. 어, 그러니까 그 물이여,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원영수님 감정이 편한 간 여기서 이제, 어, 역정이 나올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까면서 이제 먹은 걸다 개우고 이렇게 하고서는 아 이걸 내가 밤중에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나도 그렇다고 해서 뭐 병이 또 낳는 건 아니고 이제 병, 어디, 병은 어디쯤 이게 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혼자 생각을 한 거야 하하 이 세상이라는 게 이런 게로구나 내가 이게 더, 더 더럽다 곱다 하는 것도 보기 전에는 약이 됐어 그게. 예, 약기됐는데 해골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을도 놓보니까 그 시간부터 구역질이 나가지고서는 어제 뭐 먹은 물까지 다 올라가게 되니 이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심히 마음으로서 좌지우지 된다고 하더니 참말로 이게 마음으로서 좌지우지돼 자기가 그걸 이제 경험을 했지 이제 그러니까 아 이거 나더 공부하라는 거나저 불교 다깨달았어인 이제. 어, 깨달으니까 못 깨달은 의상 선생님 당신이나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나는 다 깨달았으니까 난 서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래서 다리 도아이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제 그인은, 그인은 돌아와가지고, 원호 선생님은 돌아와서 많은 질소를 이제, 겼습니다 아, 그래서 뭐 하도 많아서, 어, 어 <웃음> 아, 이게, 에, 우, 우리나라, 아, 아, 아, 아 보람도 되는데, 자랑, 자랑도 되고, 아, 아, 아, 아,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 참, 의상스님하고 그 원효스님하고 한국불교의 양대지주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한국의 절에 섰다 하면 화엄종이야 알아 듣겠습니까? 이 보무사도 화엄종이야 예. 예. 예. 이 불국사도 화엄종절이고 저지리산에 어, 어, 화엄사라고 했지 그것도 화엄종절이고 거의 화엄종이야 부석사도 화엄종절이고 어화엄경 아직이 없어서 그때는 어 그렇던 것이 이제 워낙 이 화엄경이 방대하고 참말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게 어려운 아, 이런 경이니까 시대가 흘러서 인물들은 다 가고 어 모두 뭐 후대들은 공부도 안 하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공부가 그럼 이런 그 화엄경이 쇠퇴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름만 화엄경으로 남아있다 이 말이야 이름만 이름만 화엄경으로 남아있다고 해서 화엄경의 의미가. 축소된 것은 아니야. 화엄적인 진리가 없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그 진리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진리는 여전히 진리야. 태양은 옛날에 밝은 태양은 지금도 태양은 태양이지. 그게 세월에 오래간 태양이라고 해서 지금 흐히이 희미한 태양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태양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어, 화엄계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난 나이 많고, 어, 젊어서부터는 이제 우리 신도들한테는, 어, 소승, 중승, 대승까지는 거의 다 얘기를 했으니, 이제 특별한, 이 음, 그래, 이걸, 이걸 아, 별문이라고, 우리야. 어, 별문이라고, 어, 어, 이 별문 공부를. 사람을 한 번이라도 내가 얘기를 하고 그 세상을 떠야 되겠다 싶어서 10여 년 전부터는 벨로던 것이 이제 벨로고 벨로고 인연이 닿아서 어참 음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런 줄 알고 참말로 명심하게 잘 들어 없어 다른 데 가서 암만 얘기했죠 이런 얘기 못 들어 여러분들 알아 듣겠어어린능절하고어화엄경고패한다고해 어. 가지고 화엄경 글자 해석만 하지 그놈의게 무슨 뜻인지 알아 어 알아듣겠어? 나는 글자 해석이 아니라 뜻을 얘기하는 게, 뜻을. 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뜻을 원하는 게, 화음경의 뜻을 원하는 거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공부가 되는 게, 잘 들으면 도, 어, 이, 저, 도움이 많이 돼. 그지, 이 원효수통 같은 분들은 말이지, 에, 이제 대충 그죠? 하도 우리나라 옛날 어, 우리민족의 소산이요. 또 우리가 존경하는 원효 스님이 이화엄경을 결정적인 역할을, 오늘날 화엄경이 이렇게 온 것을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 자랑도 되잖아, 우리가. 우리 민족의 자랑도 된단 말이야. 선조의 자랑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좋한 번, 뭐, 이내용그정다 알면 좋건만은 뭐 그럴 기회도 없고 하니까. <웃음> 이장장이라고 하는 책도 하나 써야지. 일조경이라고 하는 거 책도 써야지. 또, 신문 화장론이라고 하는 것을 썼지, 능음경 소, 성만경 소, 또, 충론 어, 소, 금강산매경, 보파 종요, 열반 종요, 유마경 종요, 무량수 종요, 미륵, 미륵경 종요, 미타경 종요, 본업연약경 종요, 능가경 종요, 보성론 종요, 풀떨 아미타경 종요, 또, 기신론 소, 또 어, 계신 분결화엄강로 화엄경소 화음, 음, 이렇게 많은 책을 썼어 이게 써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중국으로 갔어 이제 알아 듣겠습니까? 아까 그래서 오늘날 이 화엄족을 완성한 것이 이 화엄종 제3조가 했다고 하지 않았어 현수선님이 이걸 다시 현수선님한테로 갔단 말이야 이게 현소선님 스님한테 배워 가지고 그 전해 나려온거 원효 스님의 깨달아 가지고 자기 깨달은 것을 책으로 써서 다시 중국으로 보냈어. 그 중국으로 보낸 그 책을 보고서 이 화엄종을 구성한 거야. 알아듣겠어? 어, 이건 문헌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예, 예, 신라의 예, 신라에 원효 스님이라고 하는얘이가 쓴 책을 보고서 내가 이거 쓴다 하는 그런 말이 써 있거든 중국 책에 네, 여러분 한국 사람 음, 그 자랑거리요 자랑거리 아니야 우리 조상의 자랑거리거든 이거 아, 음. 원래 이, 이, 이, 이 화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부처님 돌아가시는한 300년 후에 부터 시작이 됐는데 암만 부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기록을 해서 후인이 알아듣기 쉽게 만들라고 하면 조직을 해야 되거든, 조직을. 말하려면 아, 체계화시켜서 그걸 어, 그, 저, 알아듣기 쉽게 에, 안내서를 써야 된다 이 말이야. 화엄경 안내서를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면. 그냥 안내서를 쓰자고 하니까 여러 사람 걸 봐야지 될거 아니겠어. 어, 그 안내서를 완성시킨 분이 중국의 화엄종제 3조다 이 말이야, 3조. 현 수수님. 예, 현소스님의 근데 현소스님도 이제 1조, 2조, 3조니까 3조의 은사스님은 어, 2조 아닌가 알아듣겠어 이, 음, 저 의상스님하고 또 어, 원효스님이 공부를 한 것이 누구한테 공부를 했는거아니 바로 그 2조 스님이 쓴 책을 보고서 깨달은 거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원효스님은 <웃음> 제3조 현수생님과 거의 형제간이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효스님이쓴 것을 중국으로 보내니까 사형사제간이니까현수생님은 그걸 보고서 오교장이라고 하는 화엄경을 조직화된 책의 오교장이라고 있어 화엄경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킨 책을 오교장이라고 우리야 오교장에 분명히 써 있어 신라의 원효는 이걸 이렇게 말했다 그거 옳다, 그 말. 나는 그걸 채용한다. 이런 말이 군데군데 나오거든. 이게. 네. 그러니까 거의 이 화엄종의 한 3분지 1 정도의 아주 곱이 곱이 넘어가는 어려운 대목에는 전부 원효선이 해결해 놓은 거다 이 말이야. 알아 듣겠지? 이런 게 오르름 전부 폐허해야 던 한국에서는 폐허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이게. 네. 그러니 이 화엄종을 다시 한번 이룩을 필요가 있어? 없어? 생각을 해 봐. 네. 응? 그래서, 이제, 응, 응, 응, 응, 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런 걸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분류가 산발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에, 이게 앞에 들어올 거, 야종 들어올 거, 뭐, 이제 이게 아무 구분 없이, 그죠? 어, 난발 산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전부 정리를 한 것이 교판이다. 이렇게 말하잖 않았어요? 아까 교판, 그니 그러니까 인제 이 화엄경도 화엄경을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불경은 이건 전부 볼거 하나도 없다. 아, 맨 야중에 들어온 이 화엄경만이 이 진짜 불보요. 이게 진짜 부처님의 중생들을... 어, 교화시키기 위한, 어, 대표적인 교리다. 그러니까, 어,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안 배우려면 모르지만, 불교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 화음경을 공부해라. 하는 논지란 말이야, 이게. 예.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화음경 교판이지만 하지만, 그 화음경 교판에서 이제 지금 내려가는 거야, 지금. 응. 어. 그래서 맨 먼저, 그건 이제, 제1, 제2. 제 3단계, 제 4단계, 제 5단계 와서 이제 환경이거든, 이게. 예. 그니까 이제 제 1단계는 뭐냐, 제 2단계는 뭐냐 하는 걸 알아야지, 아, 지금까지 배웠던 건 내가 헛배워왔구나. 이렇게 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알아듣겠지? 이걸 똑똑히 알아둬야 돼, 이건. 응. 음, 그러자으면 내가 배운 것이 뭔지, 예, 주죽박죽이 되어버리니까, 어, 신앙에도, 신앙 질서가 파괴되고 만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어, 정신적인 조리가 두죽박죽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어, 알아듣겠어? 그럼 신심도 우축이 되어버리고, 순일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순일해야 돼. 믿음이 순일해야 돼. 순일한 것이 없어져버린단 말이야, 이게. 두죽박죽이 되어버리지. 그러면 평생 불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불교를 믿은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되어버리지, 이제. 그러니까 이 판교가 그래서 필요한 거야, 이게. 예. 이건 뭐든 일대시조에 대한 좋고 나쁜 거, 또 뭐가 장점이고 단점은 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말이지. 예.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섯 가지의 제일 첫 번이 이제 소승조야. 소승조. 아, 소승조. 이제 둘째 번이 소승조에 대비 조금 더난 것이 대승초조고. 대승초조. 대성초교. 대성해도 그냥 다 대성이 아니에요. 대성도, 대성초교, 대성종교, 대성 응응, 돈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대성도, 대성이라고 하는 건다 대성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 그러니까 이제 소승보다 조금 더 낫고 고급적인 것은 대성시교야. 어, 대성교는 대성교인데, 대성교인데, 대성교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어, 필요설 할수 있자. 비로소 대성에 겨우 발을 붙였다. 이 소리야, 이제. 대성 시교. 또 대성 시교보다 조금 더,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종교가 대성 종교고또 이제. 맞출 쪽자, 종교. 하나는 시교, 하나는 종교. 어, 그러니까, 대성 시교, 대성 종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세 가지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하면 대성 돈교야, 돈교. 뭐, 대성 동, 한국 불교는 대성 동교에 속해야 어, 아, 알아듣겠습니까? 어, 아, 대성 동교에 속한다. 뭐네 번째 속하지, 인정 어, 아, 그러고서는 이제 끝허머니 와서, 음, 제오부사가 어, 대성 원교란 말이야. 원교. 어, 둥그런 자 원교야.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아시다시피 둥그런 자야. 원만하다. 원용스럽다. 또, 어, 어, 이, 저, 어 원충하다. 어쨌든 둥, 뭐든지 둥글둥글 하다. 이 말이 둥글둥글 뭐든지. 어느 하나지 구석지가 딱 부러지게 좀 이렇게 부족되고 또 흠이 없어. 다 원만 부족하고 이런 것이 환경 내용이니까 이제 앞으로. 그거 설명이 점제 많이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대성원교. 요걸 이제 다섯 가지거든요. 다섯 가지인데, 이제, 어, 그걸 하나하나가 다, 아, 이제, 일장일단이 다 있지만은, 음, 어쨌든 이화엄종이화엄종 이 화엄종 입장에서 볼 때는 제 1단계 소승은 그건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 그건 마구니들이 익히는 개고, 어, 오히려 이세속에서 어, 사서 산장 있는 것만도 못하다는 식으로, 어, 무찔러버렸거든, 소승은. 근데 우리는 그 소승을, 소승을 제일 잘 좋은 걸로 한단 말이야,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어, 인간이라고 항상 이게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무상하다고 말할 거면 그건 마구니설이 그건. 알아듣겠어? 근데 마구니설를 거침없이 말하거든, 또 보통 거죠. 어, 무상하다. 또 제법은 무하다. 모든 법칙에 있어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아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몰아붙이는 이런 이론은 이건 소생이 속하는 게고 저이 마실에서도 마실에서도 그 아, 보통 세속 선비들이 그런 걸 흥미 갖는 일이지 불법에는 그런 불법 없어 아, 이런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주로 어, 이제 설법하는 것이 아함정이지 이제 정으로말 하면 아함정진리지말 하려면. 어, 근데 요새도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다고 하는 어떤 중 같은 건 아한교를 새삼스럽게 번역해서 이게 불교라고 하고 모두 다 번역해서 또 갖다 붙이고 모두 이랬는데 이건 불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두 다. 아, 어, 그리고 구사론, 구사론이라고 얘기도 들으실 거야 이제. 아, 어, 어, 이 구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지일치를 전부 과학적으로 이제 해명해놓은 거야. 아니, 뭐, 경원, 경회로 돼. 그걸 이제, 저 그저 용서선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거든, 옛날에. 그 용서선님 같은 분들의 아함경을 통달해가지고서는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은 구사상, 구사론이라고 하거든, 이제. 음, 음. 에, 이런 걸 대표적으로 어, 소승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승도 이제 걔도 틀려, 걔도. 가령살생하지 말아라. 옛날에 이런 말이었습니다. 에이. 옛날에 소승만 공부하는 그런 중이 하나 있었어. 그냥 중이 있다가서는 어떻게 이제 망생이 들려가지고 여자 하나도 친했다. 그래 친해가지고서 이제 공개적으로는 만나고 못하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저 다리 밑에서 저 서로 만나기로 하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다리 밑에서 그럼 몇 시에 만나? 요새로 말하면 한 아홉 시면 아홉 시쯤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근데 이제 이 중이 그렇게 약속을 한후 에. 아홉 시지는 참을 수가 없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싶지. <웃음> 그러니까 미리 가서 한두 시간 전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동안에 비가 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비가. 비가 이제 내리는데 뭐, 비가 오거나 말거나 난 약속을 한 거니까, 약속이 제일이지, 비 오는 게 대단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자꾸 이제 아홉 시가 될 때까지만 기다리는 게요. 기다렸는데, 비는 자꾸 억수가 퍼부니까 차촌차촌 물이 에, 에 늘어나기 시작하라는데 이게 발목 꺼져 오더니 이제 무릎 꺼져 오고 거의 이제, 응? 배꺼정 참단 말이야. 차도 이제, 봐서 아홉 시 전에 봐서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 이제 이 사람 얘기는, 아이고, 내가 부처님 제단데,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예, 불정을 보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약속 한번 시작하시면 꼭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난이 자리에 떠날 수 없다 하고서는 이제 버텨주고 있으니까, 물이 차촌차체 와가지고, 어, 어, 이제 가슴 폭에 오더니가, 가슴 폭에 올 거니까 그, 그, 가만둘 거야, 그 그래, 물이붕 떠나려 버렸서 이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소생이 지키는 얘기예 이게. 예, 형식으로 봐서는 그거 약속 지켰으니까 아주 진실한 고 같아요, 그게. 예, 그러나 대상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게. 음, 응, 응, 응. 이거 아주 저, 유래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래도. 어, 그래서 이원효선님 같은 분들은, 그, 저, 어, 집, 어, 개차 집업니다그래서 개를 지키기는 지키되 개를 이렇게 열어서 지키기도 하고, 좁혀서 지키기도 하고, 이래야지. 그 분별을 모르게 될것 같으면은, 그건 의돈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 요정 청중 될것 같으면은, 배우는, 어, 초바침 자격문에 그게 나옵니다, 이 개를 지킨다고 해서 덮어놓고, 개가 또, 또, 제일이라고 하고, 개를 지키면 이런, 이런 꼬라구니가 된다 하면서 유리에 써있는 얘기야, 그게. 알아듣겠습니까? 아 그렇게 소변머리가 좁아. 쉽게 말하면. 이소승불교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에, 응? 일체가 대공 아이고, 일체가 대공이랴 모든 게다 허무해. 그까이거뭐 잘나고 못나고 뭐 공부를 해서 뭐래. 어차피 죽을로 먹어. 아뭐 소용없다고 말이지 이래서 허공에 빠져버려 어 완전히 그죠 이래서 사람 버리는 수가 이거 뭐 기소부지입니다 이거 네, 중도 구려 중도 이렇게 돼 가지고서는 어쩌다 아홈경을 보기 시작하면 맨날 그런 얘기거든 그죠 제법이 무하여 모든 것이 인정 이 일체가 개공이다 모두 하니까 천지 만물이 모두 다허무하기가 짝이 없는 겐데여데까지 그건 공부해서 뭘 하느냐 저까지 그건 공부해서 뭘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사람 버리는 것만 마침 맞단 말이야 이제. 이거 게이 소승이야 그게 알아 듣겠습니까 아, 아, 아. 이제, 어, 그 다음에 어, 소승보다 조금, 이제, 음, 이론으로나 실천이나 이념으로나 조금 난 것이 이제 대승시교야, 이제. 대승시교라고 이제 소승보다제그 둘리를 벗어났고, 이제 대승시교인데, 이제 대승시교는, 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이, 에, 금강경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았어? 금강경. 아, 금강경은 전부 공사상이거든, 이게. 공사상. 일체가 개공이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아, 경이란 말이에요, 금강경이. 에, 그 금강경이 대성시교인데, 대성시교도 아까 얘기하는 것 같이 조금 소승교 아함경보다는 융통성이 있지만은, 아, 있지만은, 아, 음, 대성시교 금당경 자체만으로서는 이 화엄경 입에서볼 때는 그것도 애들과 똑같아 애들 그러니까 한 중학교 정도 가르치는 정도밖에 안돼 그게 소생교는 소학교 정도 가르치면되고어제 이거 대성시교는 중학교 정도 가르치는 교학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이 유식 유식 사상. 유식 사상 얘기 많이 들어갔지 일체는 마음이다. 덮어 놓고 음. 일체는 마음이다. 아, 그래서 잘하고 못한 것은 이 마음에 사진 찍어 놓듯이 이렇게 딱 지켜 놓으면 그건 영원히 그죠. 내생 내생 갈것 없이 영원히 그저 존속돼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어, 모든 것을 빼먹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억도 하고 하는 거다 하는 유식론이 또 있습니다. 그걸 보면 또 그럴 듯해요 그게. 나도 처음에 유식에 빠져서 혼났어. 어, 유식 법문도 한참 하기도 하고. 어, 응? 그게 이제, 어, 이건 이제 대승 아, 시조에 해답된다면 대승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도, 어, 어, 그 들어가는 그 시전서부터 대승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예, 또 완전히 공부해봤자 그한계밖에는넘어서지 못해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대승 종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승 종교. 대승 종교는 이제 기신론이라는 가 기신론. 기신론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을 수 있죠. 음, 아, 아. 열애장 사상이라고 했죠. 열애장 사상.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 어, 그 여러, 모든 국, 이 우주에 지극한 것은 열애장이다. 어,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나쁜 일도 하지도 않고 좋은 일도 하지도 않고 무기여 무기 무기 때문에 사람이 업으로서 그열애장에다가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지장이 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지장이 돼가지고 열애장이좌지우지 하는 거다 천하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법을 진술해 나가는 그런 계통의 열애장 사생이 있거든 이 열애장 사상을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대승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네 번째는 대성 돈교 어, 동교, 돈교라고 하는 것은, 아,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 한국의, 에, 저기, 선종이라고 마찬가지,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글자가 필요 없다, 이 말이 어디 그죠? 그러므로, 인제, 음, 야, 내가 처음에 중이 되니까, 처음에 중이 되니까, 아, 아, 아 아니, 아니, 말하자면 왕따 당한다는 거 알지? 왕따. 어? 이보호서 대중한테서 내가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단 말이요. 누구하고 얘기하려면 얘기도 잘안 하고 선수 피하고 말이지. 자고 이래야. 그래, 그거 왜 그러는지 나 몰랐지, 그게. 야중에 응. 그 알고 보니까, 하하. 이게 이, 조, 이게, 이 저, 어, 선종의 이게 저, 저, 저, 전통적인 피, 피해로구나. 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도 못 보게 했으니까. 그때는 편지 오는 것도 전하지도 않았어 편지가 오면 대, 이제 어종무소에 갖다 던지고 가잖아. 그러면 한 달쯤 있다가 편지가 이렇거든 대중한테 오는 게. 그러면 그거 본인한테도 안 줍니다. 그냥 갖다 태워버려 전부어 이렇게 해서 에이 보 완전히 이제 그 벽을 쌓게 이제 이렇게 만들거든. 신문 더군다나 신문을 어디서 보 그래. 신문 못 보거든 또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엄격했어. 그게 뭐 좋은 게인지 나쁜 게인지는 모르지만은. 응, 응. 어떤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엄하게 할 필요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불교 진정한 교학적인 의미에서는 그거 안 되는 얘기거든, 그게. 다 개방해 놓고 악은 악대로 수용하고 그 사정을 이해하고 선은 선대로 그 사정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상은 사상대로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다시 불법을 하나 더 올려놓고서 불법을 따라가거라. 악도 어 마지못해서 그걸 악을 범하게 되시면 그 악을 범한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면서 어, 어 사실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걸 토대 후에 다시 이제 그걸 초월해 가지고 그 위에서 어화음적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 나가는 이러한 마음을 잡아줘야지 이게 진짜 불법, 불법이지 잘하고 못한 것만 따져가지고선 그것만으로서 어 모든 일을 종결을 지려고 하면은 안. 그건 불법 자체가 야 중에 부정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알아듣겠지? 어, 대단히 어 어려 어좀 뭐라고 할까 아, 어려우면서도 음, 이제 긍정적인 이제 가만히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게 음, 어린애들 이제 어린애들 뭐 잘못했어도 아저 잘했다 잘했어 해가지고서는 그걸 초월해서 안만 그렇다하더래도 형이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나 화합을 해야지. 예, 해가지고 악은 악으로서 인정을 하면서 그 악과 선을 초월해가지고 양쪽을 다 이렇게 문마를 해야지 이놈도 문마가 되고 저놈도 문마가 되지 예, 맞서서 악하는 걸 보고 나는 선이기 때문에 왜 악을 범했느냐고 상대를 해가지고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은 그건 평생 가족의 문제 해결이 안돼 양쪽이 다 파멸이 된단 말이에요 알아 듣겠습니까? 이 화음경 법은 그렇다, 이거는가 쉽게 말하면. 그니까 러 아주 고도의 철학이요. 이 화음경은 고도의 철학이요.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중중무진이라고 그랬거든. 어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중중무진. 응, 응. 똑같은 것이 몇 번이고 이렇게 10중, 100중, 5, 뭐 만중, 십만중. 이렇게 그, 그렇게 계산이 이 우주만큼 커도 그래도 다그 표현을 못해야 이렇게 광대무량한 것이 화음경의 법문이다, 이 말이야. 알아 듣었지. 응. 응. 아이고 그래서 그런 화엄경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다섯 번째는 화엄경이야. 화엄경은 돈교다 무슨 대승교다 이런 말안 붙여. 어, 소생이다, 대생이다, 무슨 예저, 돈교다, 이런 말을 붙이면 서로 상대가 되는 말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안 붙이고 모든 불교를 다원용무해하게 모두 원만무해하게꺼리낌 없이 모든 부족하나, 나무나, 원만하나, 원만치 못하나 다한 주머니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주머니 이름을 원교라고 그래, 원교. 어, 둥실둥실 짱 원교. 원만하다고 하는 원교 원교 주머니 들어있어 그래서 어, 이 화음경이라고 하는 것은 화음경 아는 사람이 화음이라고 부르지 화음경을 모르는 사람은 제3자에게는 원교라고 하는 게 원교 원만교라고도 하고 알아 듣겠습니까? 원교 그래서 이 원교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요, 요것만 지적하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설명을 하기로 하고 어 상적상입이야 만물 하나하나가 서로, 어, 서로, 어, 그, 섭수를 해야 서로. 배척하고 보통 그게 아니야. 다 받아들여서 내 속에다 집어넣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로쌍자들립자 상입이요. 상입. 그러니까 서로 포섭이 돼서 저, 한저 사람한테 앵긴다. 이 말이요. 저 사람은 또 나한테 앵기고. 나, 내가 저 사람한테 앵기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앵기니까 그건 내가 곧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곧 내가 된다. 이런 뜻이야. 아, 그건 상적 상입이라고 하거든 이게. 알아 듣겠죠? 이거 요 알아 듣겠지? 이제 더 저세한 것은 방대한 철학적인 내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사자가 등장됩니다만은 아, 우선 오늘은 거기까지만 내가 얘기를 할게 이게. 예, 천지 만물의 상적 상입이요. 그러고 주반이 구조이고 죽적인 거와 격적인 거가 있어. 객적인 거와 죽적인 거, 주인노릇하는 거와. 또 객, 객으로서 손님으로서 이렇게 짝이 되어주는 그런 입장이 따로 있다 이 말이야 주가 되는 입장과 또 객이 되는 입장 주인이 되는 입장과 또 동반자가 되는 입장 이런 입장으로 또갈라질수 있거든 모든 것이 다 사사문까지 전부 그려 리 단조로운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복잡해 세상이 네. 그러나 그 주반도 그 주반도 이게 원유야 다그 원만하다고 원 하는 주머니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 녹아버려요 쉽게 말하면 그래 원용이야 금융기관이라고 하나있잖아 금융기관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하잖아 모든 돈이 그 안에 들어가면 다휩쓸여서 너도 나도 없어 그, 그, 그 안에 들어가면 내돈내돈 내돈 없어 다 한꺼번에 뭉쳐버리지 알아 듣겠습니까? 이화엄경의법이 그렇다 이 말이야 소성도그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고 대성도 관에 그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고, 율도 어, 어, 어, 어, 참선하는 선종도 관에 그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고, 악도 관에 그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고, 선도 들어가면 선으로서는 못해. 다 선도 관에 그 들어가면 녹아버리고, 전부 녹아버려. 그러므로 너나 할것 없이 너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너도 동반자고 나도 동반자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법이 법인, 법인 앞으로 전개된단 말이야. 그러고선 욕상. 간단하면서도 아주 이거 길어. 어, 그러니까, 어, 음, 오늘도 그 이런 정도로만 할짝도 하고, 할 내일 또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서 또 이제 음,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메모할 줄안 한다면 메모를 해야, 메모를 하면 다시 안 잊어버려. 어, 이래가지고, 어, 이제, 음,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사자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만은, 이 사자가 봐도 래려 이거 볼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어,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이렇게 모여서 뭐 아이고, 사자 무섭다. 어, 일반 텔레비나 뭐 이제 소설에서 보는 사자 관계, 요렇게만 여러분 머리에 남아있었단 말이야, 이게. 요사자의 속속끼리 내용은 몰라, 아직도. 그러나 속속끼리 암만 해봤자 이건 금덩어리거든, 이 금덩어리. 이 금을 이렇게 만든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조각가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저거, 초각가가. 조각가라고 하는 인연 있는 것이 주물럭 주물럭 안 하면 사자가 될 리가 많아, 아무리 금, 금가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에다 비유하면 금가루가 이제 이게 뭉쳐진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자의 본질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자다 하고 대답하는 데 아무도 없어. 사자의 본질은 뭐냐 하면 금가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려, 안 그려? 그러면 금가루는 뭐냐? 화엄교에서 말한 이건 채야, 채. 체. 또 용은 뭐냐? 금가루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또 사자 모양을 이렇게 금가루가 이렇게 사자로 모양로 만들어 줘. 그러면 금가루에서 사자 모양으로 만드는 그 중간 역할은 누가 했느냐 하면 조각가게 한계란 말이에요. 조각가가 알아듣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채와 용에 또 조각가 역할이 또 있어. 그 조각가 역할이 또 그게 인연 역, 역할, 인연 역할이란 말이야. 조각가가 어, 그 지금 이사자에 이걸 다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호랭이를 만들면 호랑이를 만들고 개로 만들면 개로 만들고 이는가를 만들면 또이는가가 만들어지고 조각가가 만드는 대로 있는 길란 말이야 우리 세상을 보는 눈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 있는 길은 생각하는 대로 전개야 세상이 알아듣겠습니까이 이체를 전부 화음경에서 말하는 거야 이게 알아듣겠어이 얘기 그러니까 이사절을 애써서 내가 이게 필요. 법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구했다고 내가 어제 와서 그러잖아.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어제 얘기했지만 은이화엄종 3조, 3조되는 현수스님이 평생 화엄경을 36번을 설했어. 평생. 그그 그러니까 방대한 화엄경을 전부 조직화한 것이 오조장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오조장을 전부 이 사자가 중심으로 돼서 설명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황경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제 그게 중국의 포지니까 임금이 흥미가 갈거 아니겠어 그때 중국 임금의 적천왕후라고 하는 임금의 부인이 있었어 왕후가 있었어 신심이 있었어 그래 그이가 아, 이건 이제 금강경이다법화경이다 그건 이제 모두 다신물난다 그거 그러니까 도대체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음경을 내가 좀알아야될 텐데, 에, 그 대사, 나, 우리 에, 에, 궁중에 와서 화음경을 내가 좀 알게끔 해주시오 하고, 어, 청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임금이 와서 설법하라니까 안할수 없잖아. 그 가서 설법을 하는데, 설법 한 번을 해도 어리봉정, 두 번을 해도 어리봉정, 열 번을 해도 어리봉절이야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야. 왕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서는 또 벌받을라 싶어서 참 어? 어, 임금의 명령에 하느라고 했지만 어, 잘못은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어, 임금의 그 즉정 그, 그, 그, 그, 그, 왕후가 자질이 어, 없어서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말이에요. 어, 그래서 고민을 했어. 어, 고민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자를 생각해낸 거야 이거. 옳지 내가 사자를 데리고 가서 이 사자를 앞에다 놓고 모든 일을 사자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잘 알아듣겠구나 이건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사자도 설명을 하니까 일사천리야 그래서 일사천리로 그 화음경에 그이도 또 능통해가지고 원래 화음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0건 화음경이 있고 팔0건 화음경이 있어 우리나라는 둘다 둘다 들어와 있어 근데, 팔찌경 화음경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바로 그, 즉천, 어, 천 황후가 이 사자 본문을 듣고서는 화음경을 깨달았어. 깨달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60권 밖에 없었는데, 그육0권 화음경을,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다시 하자 이래가지고, 다시 번역 사업을 해서 팔찌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거 보고 깨우친 즉천 황후의 그 국모가, 어, 만들어낸 거요 그래, 지금 인제 어, 6 0권 8, 이, 이 저, 환경하고 80건 하경두 환경 개가 돌아다닙니다, 이게. 알아듣었습니까두 개가 돌아다녀, 다. 응. 음. 그래서 이제 이, 에,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이, 에, 참말로 이 법을 전부 한 몸에 진지고서, 어, 설법의 에,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또, 요건 인제 천지 만물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 고것만 설명하는 게고, 그 작용에 있어서는, 그저 거울이 있어 거울 있네. 충중부진이 무슨 얘기인지 몰라 도무지 충중부진이 안만 설명을 해도 어 인양반들이 알아듣겠어. 자이이충이이 이, 이 이, 이, 이 거울을 이렇게 이제 양쪽을 대니까 이쪽에 비치는 게 이쪽에 비치잖아. 그지? 또 이쪽에 비치는 게 그냥 거걸로서 비치는 게 많은 게 없고 비치는 걸또 비치거든. 또그 비치는 걸또비치지 아마 이것도 또 모르는 사람 많아있게 집에 가서 이렇게 두고 어, 양쪽을 다부 부어 이렇게 여러 수백 개가 이 안에 자꾸 비쳐서 나가지 이쪽도 그렇고 어 여러 수백 개 그러니까 이제 음이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여러 수만 개가 자꾸 비치게 되고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한 서너 번비쳐다가서 많은 개고 알아듣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깨끗하면 천진마블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이저 어, 예, 진리를 어, 깨부치게 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게.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깊이, 더 높게, 더 넓게 이렇게 비춰지고 사람의 마음도 희미하고 만만한 막건이나 먹고 된장이나 먹고 마음이 이렇게 훈탁한 사람은 이거 이렇게 봐봤자 별로 그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거든요. 몇번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말아버리지. 에. 그걸, 이걸 열 개를, 나는 두 개를, 그저 설명하기로 두 개를 했지만은, 이, 에, 형수 선생님은 이열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열 개를 준비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상하를 놓고, 또, 어, 공간을 놓고, 이렇게 해서 열 개를 소를 비춰놓으니, 그러고서는 이제 가운데다가 부처 하나를 떡같다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처님 한 번. 불상이 천진만 구석구석 안 되는 데가 없지, 이제. 이걸 중중무진이라고, 우리 한이 없어. 아, 어, 아, 어, 자꾸 겹쳐서 있다 이 말이야. 겹쳐서, 어, 아, 어, 이것도 보니까 바로 생각이 나지. 화엄법이라는 게일이요 법문이라는 게일이요 사사건건이 전부 일이요꼭 법문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전부 무리요 이게. 예, 알아 듣겠죠? 요새는 이제 원자핵이다. 요새 뭐저 일본서 터진 원자, 아, 누가 고정해 놔가지고 어, 예, 그저 이 원자핵, 에. 예. 에이, 이게 이제 모두 물로 들어와서 공기로 들어와서 한국도 모두 먹을 걸 아, 모두 배추도 그죠? 오염이 되고 다 했다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일부는 이숭부진이요 그거 그건 지금 과학적으로 이게 파악할 수 있는 고그 방법으로 파악하니까 뭐어그 조금 비쳤다 안 비쳤다 비쳤다 안 비쳤다 이러고 이제 그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비쳤다 하면 우주에 꽉차 우주에 꽉 차는 게 이게. 그, 그 계기에 안 나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이 공기가 없다고 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어? 공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 공기는 실제 우리가 알들 못하는 것 뿐이지, 이게. 이게 이제 마찬가지야, 이게. 이게 중중부진으로꽉 차지만은, 꽉 차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지, 이게. 그래서 중중무진이다. 원흉무회에요, 원흉무회. 원만하게 서로 융통이 돼가지고서는 서로 깨를, 깨를 이 없어. 서로 깨를 힘이 없어. 서로 밀어내는 게 없어. 반대가 없어. 이게 화음경의 아주 기본적인 사생입니다,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음경은 공부하는 방법이 별다른 게 없어. 어, 가령 뭐, 아메타경은 아이고, 나무 알메탄, 암미알메탄, 자꾸 해지되는 게고. 법화경 공부는, 법화경 공부 방법은, 어, 나무 몇범면 하정, 나무 몇범면 하정, 나무 몇범면 하정,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고. 저 선방에서, 선방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그죠? 어, 어 화도 만들면 이건, 어, 공부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지만은, 이 화음경에서는, 화음경에서는 그거 아니야. 이런 위치가 이렇다고 하는 건 알면 그대로 그냥 그게 도야. 알아듣겠습니까? 이 천지 이치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파악만 하면 그냥 도를 송취한 거야 이게 에. 그러므로 그 사람의 그 어, 지능적인 에, 그 한도가 어디까지 갔느냐에 하는 데 따라서 어, 그 사람이 도가 어느 정도 갔다고 하는 거 그걸 환경을 볼것 같으면 10지 2지 3지 10 모두 그또도 열지하고 53선지식이라고 그러잖아 53선지식 그게 그 하나하나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요 오십선 섬지식은 그 안에 백정놈도 있고, 여다 있고, 또 매춘부도 있고, 별거 다 있습니다. 아, 그런 매춘부라든가 이런 사람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선지식이라고 하고 절을 하면서 법을 배우겠다고 법을 배우고 뭐또한 것이 화음경에 나와,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에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거. 백정놈한테 소잡는 방법을 배운다고 해서 무슨 도가 터져. 그러나 화음경으로서는 그렇잖아, 그게. 대척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가 원어무리하게 다 감싸고, 내 것이 되면 내 것이 되고 어, 내 것이 또널 주면 내 것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면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고 내가 주인이 면 너는 나한테 따라오는 사람이고 이렇게 중종부진이야 그것도 이게, 이 거울이 서로 맛보는 거 마냥 그 위치도 중종부진이야 알아 듣겠지? 응. 이거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 <웃음> 이러면 점점 더 재미있습니다 이제 어. 그럼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맺히고